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돼서 어떤 전화를 띠는 입자인데요. 띠게 되는 입자. 인데요. 이게 두, 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일단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으니까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 거예요. 잃어서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건데요 이걸 그리자면 만약에 플러스 한개 있고 마이너스 한개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자리가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나가가지고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2에 해당되고 얘는 1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1이 두개 있으니까 2 빼기 1 빼기 1 해서 0이 돼서 중단이 되지만 얘는 2 빼기 1해가지고 1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음이온은 똑같이 두 개씩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가 더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생기잖아요 얘가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2짜리고 얘 마이너스 1짜리인데 그러면 2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게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인데 여기서 쉽게 정리하자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보다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리튬이온이 있는데요 리튬이온은 원래 3개잖아요 그럼 얘는 3에 해당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여기서 전자가 하나가 나갔다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산화 이온이 있어요. 각각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8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8 빼기 8인데 원래는 하나가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1이 추가되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작은 여기에는 작게 몇 개의 전자를 잃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개를 잃어버렸으면 1 플러스인데, 1은 생략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두 개를 잃어버렸으면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음이용은,